3. 아무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기 금지. i s t a 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당할 확률이 큽니다.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공식적인 휴가를 쓸때 빼고 i s t a 가 아무것도 안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. 4. 약속 당일날 만나서 뭐 할지 생각하기 금지. i s t a 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면 적어도 큰 틀에서 뭘 할지는 정해야 합니다. i s t a 를 만났는데 마땅히 할게 없다면 당분간 i s t a 를 만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.